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자주 올리고 싶은데 혼자서 이걸 파크 운영도 하고 강습도 하고 하다보니까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어서 오랜만에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키플립을 피드백 해달라는 분이 계셔서 피드백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살짝 뒤로 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연습해야 할까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어? 알, 아, 알리 아닙니까? 음, 알리. 아, 알리 많이 좋았졌습니다 아, 아.. 이분은 저한테 옛날에, 옛날에, 아니, 몇달 전에 강습을 받았었습니다. 한두장 뜨시는데요, 이제. 확실히, 플립을 해도 될 만큼 알리가 뜹니다. 몸도 이렇게, 여기 허리, 허리 라인을 보면은, 허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알리 하면서 이렇게 점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짝짝짝. 자, 그럼 이, 이게 키플립인가 봅니다. 볼게요. 말씀하신대로 뒤로 가는데요? 음... 오케이 이 바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자... 여기 보면 나 예, 보이네요 스냅도 좋습니다 앞발 스냅 제대로 차네요 오케이 뭐 요거는 딱히 본인이 알고 계신데 몸이 살짝 뒤로 가는 것 같다고 어깨를 이용해 보세요 어깨를 요 방향으로 약간 숙이고 뛰어보세요 어깨를 앞쪽으로 숙이고 지금 어깨가 들리죠? 어깨가 숙여지게 이 어깨가 앞쪽으로 머리 머리를 이용해도 될것 같고 어깨를 이용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숙이고 앉을때부터 일때까지 중심을 앞발에 앞발에 무게중심을 놓고 뛰는거죠 오른발 그러니까 이발 이발에 허벅지 힘을 주고 어깨를 앞으로 숙이고 뛰어보세요 그러면 고쳐질 것 같네요 영상 보시고 잘 안되는게 있거나 궁금한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또 메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결국에 스케이트보드는 연습만이 답입니다 강습도 중요하고 재능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연습인 것 같습니다. 강습을 받아도 연습을 안 하면 또 강습을 받을 때 전에 배웠던 걸또 배워야 되고 왜냐면 감을 잃었기 때문이죠. 강습을 안 받아도 연습만 하면 잘탈수 있습니다. 조금 느리게 느리게 하겠지만요. 어찌됐건 연습만이 답이라는 거 그걸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